자 봐봐 봐봐봐 일단 포럼에서 비델리 검색 한번 해볼게 비델리 검색했을 때어 1일 이내로 보죠 1일 이내 보니까 지금 막 이제 뭐 난리가 났어 지금은 지어진 비델리 음짤 해가지고 음짤이 뭐 이렇게 지워졌다 음 비델리가 올라왔는데 음짤이 지워졌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봐봐봐 봐봐. 뭔 얘기냐면 어. 자, 트위터에도 지금 이렇게 일본에도 이제 움짤이 막 올라가 있고 지워지지 않았어. 한국도 봐봐봐. 자, 곱개 돼지 공식 채널 들어가 보자고. 그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없어.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것 같은데, 내가 보기 확실한 게 커뮤니티가 봐봐. 커뮤니티가 보면 자, 요거 야, 요 정도면 이거는 자, 16시간 전에. 이거는 공식으로 공개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공식으로 공개한 거야 이 정도면 비델리가 확실하다 내 생각에 오늘 여러분 호크토크가 있거든요 근데 호크토크가 우리 출연자가 그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도 대본을 공개는 안 합니다 저도 모르거든요 지금 모르는데 16시간 전에 이게 떴다 말이야 확실한데 이거는 비델린인거 같아 비델리 필살기 쓰는 장면 아닌가 싶은데 눈딱 뜨는데 오드아이고 죽는다 자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그내 생각인데 형 생각인데 이번 비델리가 나오면 진짜 오지게 뽑아야 돼어 보통 말이야 딜러가 핵 딜러가 나오잖아 근데 핵 딜러들은 조금 한동안 한 메타에 먹고는 다른 딜러로 교체될 때가 많아 근데 우리 여엘 같은 애를 보자고 여엘 뭐 고서 어뭐 코서도 지금도 좋은 친구지 뭐 근데 할고 같은 애를 보자고 할고 요런 애들은 어 꽤나 시간이 많이 지나도 계속 쓰이거든 어 근데 핵딜러들 봐봐봐 로멜 뭐 이런 애들 자 로멜이랑 여엘이랑 부부 부부사기단이었는데 로멜은 일찌감치 퇴근해보고 여엘 혼자 살아남서 아직까지도 여엘은 랭킹전에서 많이 보이거든 그런 걸로 봤을 때 요번제각 잡고 뽑아야 되지 않나? 내가 모르겠어. 일단, 어느 정도로 나올지는 봐야 알겠지만, 살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? 비델린인데 살살 나오겠어? 저 오늘 저녁 8시, 어. 넷마블 공식 채널, 7기제, 그랜드 크로스 공식 채널에서 허크투크 하니까, 어, 그때 보도록 하고, 형도 지금 이제 씻고 나가야 되거든? 나가면은 오늘, 아, 진짜 기대되는데? 어느 정도나나